Bye-bye. 실출입을 기대하십니까? 어 이제 벌써 마지막 저녁지만을 남아두고 있는데 남겨놓 <놀람> <놀람> 무엇니까예수 yes, 그렇죠.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